그다음 이제 제가 또 전에 유튜브를 봤었는데 제 유튜브를 제가 좀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제 유튜브를 근데 제가 또 인기 어 뭐야 조 졸마티프가 또 나와 짜자잔 근데 제가 또제 유튜브를 편집하고 난 뒤에 나안 볼래야 또안볼 수가 없는 제 유튜브인데 제 유튜브를 보시면 또 이제 조회수 13000회를 넘긴 짜자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이 바로 이제 제 메시 영상인데 그 영상을 제가 어저께 한번 우연히 또 이제 봤는데 어..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짜자잔 그 다음에 강철몸이 있으니까 몸싸움 좋겠다, 안넘어지고 뭐냐면은 메시를 보면은 좀 피파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부끄러운 실수긴 한데, 메시를 봤었을 때, 메시 어딘가에 제가, 그, 뭐야, 그 어디 갔냐? 그 어디 있지? 잠시만요. 아, 그래, 강철몸. 강철몸 보고 제가, 제가 몸싸움이 아주 좋구나라고 제가 말 실수를 한것 같은데, 제가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은, 강철몸은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몸싸움이 막 세진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때 영상에서 그래갖고 제 말실수한거 보고 그 영상 거른다 라시는 분들을 몇분 봐가지고 제가 네그렇고요 메시의 몸싸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비교를 하자면은 불리트 불리트 선수와 좀 이렇게 네 한번 비교를 한다면은 잠시만 몸싸움이 당연하겠지만 은 굴리트 보다 그렇게 메시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불구하고 제가 왜 쓰냐 왜 썼었냐 지금 현재는 굴리트 쓰고 있고 팀템에 메시를 팔았지만 은왜 썼었냐 침착성 일단은 돈높고 거기다가 민벨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슈팅 그 다음에 또 드리블 이런 부분이 메시가 참좋아요 진짜 그니까 러 그렇다치고 또 메시가 또 우리형 아닙니까? 우리형이니까 또 이제 써야죠 그런 마인드로 또 썼었는데 여튼 블리트는 지금 쓰고있고 이건 비교한다고 제가 열어둔거고 메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메시가 핫시즌도 나오고 여튼 여러 시즌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한번더 제가 메시 비교 영상을 하나 또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또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자 메시 이번 시즌은 과연 이번에는 메시가 어떤 시즌이 제일 좋을까 또 이제 하시즌 나오고 쇼시즌 나오고 또 해서 이제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가 또 비교를 해볼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정하고 이제 말조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시가 19A가 제일 위로 지면서 올라가 있는데 가격이 아마 제일 위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능력치 때문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진짜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 킹모장을 하나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서 부터 가는 게 낫겠지? 메시가 라이브가 당연히 있지, 어. 아.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시 밑에서부터 일단은 라이브부터 이제 농협. 보다는, 근데 솔직히 밑에서부터 보는 것보다 누가 제일 먼저 좋은가? 이것부터 먼저 보고 이제 누가 제일 안 좋다? 이런 건 당연스럽게 알 거기 때문에. 제일 청자 제일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제일 좋은 시즌이 어떤 거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제일 좋은 선수 어떤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가 행설수사하지어 자, 일단, 급여 18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가격대도 높고, 급려, 급여, 급여, 아예 급여, 능력치가 제일 높은데, 자, 한번 시세 비교까지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급여 18, 인데도 지면제 가격대가 이쪽이 더 높고 능력치까지 높은 자, 메시 19A 메시 자 19A 메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급여도 한번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급여가 일단 18이고 그 다음에 19토티 메시 같은 경우는 급여가 21이에요 여기서 급여로, 급여치고 봤었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속력이 19토티 메시가 좀더 빠른걸 볼수있는데 여기서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슈파워 이런 부분에서는 19A가 좀더 좋은걸 볼수있고 와 근데 19A 치고 왜이렇게 좋지? 와 되게 좋네 그 다음에 몸싸움 몸싸움 이쪽이 더 빠르고 근데 리오넬 메시를 스트라이커, CF, RW. 근데 윙어 같은 경우는 몸싸움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뭔? 뭐, 근데 스트라이커나 CF 같은 경우는 좀 몸싸움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프. 스트라이커라면좀 필요하죠. 점프 해도 그래서 좀 19토티가 좀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특징도 봅시다 특징 같은 경우는 어 근데 되게 방송이 좀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아, 어색하지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닌데 2일 간격으로 이제 방송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아우 여가지 덜 풀렸나 여튼 예리한 강화차 이거는 있는 거고 중벌수 선호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 제가 웬만해서는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 이거를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웃사이드 있는 선수들은 뭔가 좀 꺼려요 근데 일단 우리형이니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I 플레이메이커 있고 플레이메이커 있는 선수들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죠 여튼 여기서 이두 선수 중에서 일단 고르자면 은 19토티 리오넬 메시를 제가 좀더 하는게 왜냐면 속력이 좀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비해서 급여로, 말이 급성비로 간다면 19A가 좀더 낫겠지만은 근데 일단 능력치를 저는 좀따시기 때문에 일단은 속력, 가속력, 올결그 다음에 슈퍼하고 일론도 솔직히 상관없고 음그 다음에 중거리 슈팅이 좀 이쪽이 더 좋긴 한데 중거리 슈팅도 딱히 그렇게 네, 저는 잘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들어 중거리 슈팅이 좀 너프를 당했거든요 제가 알기는좀 너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월슈팅 딱히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솔직히 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거 웬만한 것들은 좀 막힐 거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차는 거 아니면 웬만한 건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야 좀 중요하긴 한데 시야도 솔직히 어 7차이면 좀 크긴 큰데 근데 일단은 19회가 일단은 진짜 좋기는 잘 빠졌어 이거 그래서 일단 민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몸싸움 이쪽으로 점프 이쪽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속력 이쪽 부분을 저는 좀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1, 이, 이 정도는 솔직히 상관없어 딱히 상관없고 6,7 막 이게 진짜 되게 상관이 있지 근데 6,7 시야랑 긴 패스 긴 패스 뭐잘 오히려 애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긴 패스를 받지 잘 차진 않죠 시아같은 경우도 그다지.. 위치 선정이 조금 중요하지 근데 위치 선정이 좀3위쪽이더 오네 여튼 저는 19토티 1930. 19토티가 더 좋은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핫시즌 핫시즌 비교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대를 좀 보고 가격대가 한2카정도면 되려나? 이제 특성을.. 아 특징을 봤었을 때 테크니컬 드리블러 그 다음에 칩슛 이건 솔직히 딱히 그 다음에 스피드 티스 드리블러 중벌슛 그 다음에 가마차기 능수 강철몸 솔직히 웬만한 강철몸 있는 선수들은 진짜 뭐 넘어져서 어떻게 태클 당하거나 해도 진짜 부상을 잘안 당하니까 저게 좋죠 유리몸보다는 확실히 좋죠 자 속력, 가속력 이쪽이 좀더 빠르고 그 다음에 중벌슛이 위치선정 그다음에 페널티킥 솔직히 안찰 거고 시야 1종론는 솔직히 상관없죠. 크로스 뭐 윙으로 가면 약간 상관이 있겠는데 그래도 뭐 정도도 딱히 조금 어느 정도 양팀 컬러 이런 거를 좀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드리블 이런 거 있고 대인수비 다필요없고 헤더 솔직히 메시로 헤더를 한다는 건뭐 그다지 그렇게 상관 없고 몸싸움은 좀 크겠죠. 좀크게 그래도 본다면은 강철문까지 있는 핫 핫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 가격도 좀더 낮고 급여도 일종류도 낮네 핫시즌 일단 지금 현재 1위 핫시즌 그 다음에 토츠 핫 토츠랑 핫야 이거는 커브 커브가 진짜 근데 리오넬 메시가 커브가 진짜 좋은게 제가 전에 TC를 한번 써봤었는데, 그 TC가 커브가 진짜 엄청 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 프레이킥 찼었는데, 진짜 커브가 거짓말 안 치고 그린턴 어디였니? 여기서, 여기서 사람이 찬다고 치면은, 여기서, 딱 여기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자, 공이 있어요. 이게,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이렇게, 심, 아, 심판형 골퍼. 골퍼 여기있다 치면은 공이 진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거짓말 안치고 막 아, 화살표 방향 이거 눌리고 D게이지 D게이지 한 진짜로 한 이정도? 이게 네모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어 이정도 이정도만 차도 진짜 엄청나 확 돌기 때문에 메시같은 경우는 커브 커브 너무 높아도 높, 높으면 좋겠죠 역시 여튼자토치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더 솔직히 상관 안쓰고 메신 적극성 적극성 같은 경우는 뭐그다지뭐잘안 보기 때문에 또 몸싸움 사정도 조금 그렇겠지만은 근데 뭐 드리블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속력과 속력이런 부분으로 봤었을때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시네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핫 핫이 좀더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2위는 2위를 좀 정하라 하면은 지금 현재 1위, 지금 현재 1위 핫 2위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세 토츠가 좀 싸네 아 근데 좀 비싸죠 어. 특징으로 봤었을때는 역시 터치가 낫죠 확실히 이렇게 테크니컬 있고 예감은 있겠지만은 뭐 이게 확실히 낫죠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페널티킥 어차피 안 찰거고 발리 슈팅 어, 아, 혈인님 안녕하세요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긴패스, 뭐 이런거 크로스 윙으로 가면은 훨씬 좋겠죠 일단, 근데 스트라이커용이나 지금 현재 CF용으로 보기 때문에 메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번 크로스는 지금 신경을 안 쓸거고요 만약에 윙으로 보내신다 하시면 크로스 좀 중요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은 터티가 좀더 좋겠죠 그 다음에 커브, 드리블, 림벨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이 좀더 터치가 좀더 와, 근데 헤더가 꽤 높다. 매시치고 은근 높다. 어. 근데 헤드꺼는 뭐딴다한게 좀. 그 다음에 침착성. 어, 터치가 2위네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터치 2위. 그 다음에 19A랑 다시 터치랑 봤었을 때. 시세 비교. 한 이정도로 봤을때 었 어.. 민벨 확실히 좀더 부드러울거고 침착성 가속력이 근데 압도적이다 진짜 야 가속력이 한 이정도면은 솔직히 급여 2는 좀 그렇긴한데 그리고 테크니컬이란게 있고 뭐 했었을때 네, 테크니컬도 AI라서 굳이 상관있나 AI 이것도 한번 보시는 분들이 꽤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AI면은 감동 모드나 이때 막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도 AI 저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 일단은 제가 아마 아마도 감동 모드도 그렇고 일반에서도 적용되지 않나 싶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고 테크니컬있으면은 좋겠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따지고 그 다음 아 그렇게 두고, 따시면 안되지 했더라 침착성 근데 솔직히 급여 2치고 한 리온을 메시정도면은 급여 2가 조금 크긴 큰데 그래도 저는 터치를쓸것 같거든요 터치가 속력 이걸로 지금 중골슈팅이나 그 다음에 슈파워 위치선정 이거를 벌써 그... 이겼기때문에 왜냐면은 중골슈팅 때릴 시간에 그냥 더 빨리 앞으로가서 그냥 봉 때려버리면 오히려 골 넣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때문에 웬만한 수비수를 제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고 짧은 패스 4종도 높은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드리블이나 림베리나 어, 그래서 토치토치가2 토츠. 위로 혹시 몰라요,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놔둬놨다고 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지 네, 중거리는 마이너프 됐죠 그래서 중거리 슈팅은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안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한번 TC가 진짜 좋다 이렇게 한번 진짜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핫시즌 TC 드디어 이제 왔네요 제가 기다리던 비교 자, t c 메시그 다음에 핫시즌 과연 이번에도 그게 달라졌었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자, 한 가격대를 맞춰보면은 한 4카 정도로 하고 이게 한 2카? 어, 2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봤었을 때 역시 TC가 좋을지 과연 와, 근데 확실히 특성이 좀 많다 오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솔직히 이게 만약에 AI로 다감동모드로다 따진다고 했었을때 볼거는 그러면은 이거 두개밖에 없거든요? 강철몸이 있냐? 아니면 은 예리한 감차가 있냐? 이거 두개만 그냥 봐도 상관없을것같아 만약에 뭐 AI로 감동모드다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 적용이 안되고 감동모드나 이런 데 쓴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두개만 보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거 두개만 보고 하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아 근데 TC매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cm가 낮고 그 다음에 67kg로 지금 이제 좀 몸무게가 적은 편인데 TC 메시가 근데 속력을 봤었을 때 조금 뿔리지 않아요? TC 메시가 핫시즌에 비해서 착하니까 근데 뭐 가격에 비하면은 솔직히 뭐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 다음에 또 프리킥 김패스 야 근데 김패스가 확실히 좀 많다 왜냐면 애가 또 윙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민벨 반응속도 7 이게 좋아 반응속도 7 일단 반응속도를 이게 좀 높은게 좋은게 제가 만약에 공을 받았을 었때 애가 반응속도가 별로 안좋아 버리면은 공을 딱 받고 뭔가 그걸로 이제 드리블하는지 하는데 반응속도가 별로 안좋은 애들은 드리블한다는지 그런게 조금 늦어요 되게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반응속도 좀필요한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헤더는 딱히 안볼거고 몸싸움 야 몸싸움 몸싸움 티시가 확실히 좋네요 이거 조금만더 먹이면 한 94? 93? 정도 숙련도랑 이제 다 먹였을때 야 이거 진짜 좋을것 같고 침착성도 아마 좀더 좋을것 같고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점프, 만약에 지금 키가 1cm가 좀 낮은데 그래도 키가 좀 낮아도 점프가 좀더 높으면서도 몸싸움, 그 다음에 헤더 어딨냐 헤더 좀더 높기때문에 아마 헤더를 할그 헤드권을 좀 딴다는지 하지 않을까요? 아마 핫시즌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때 TC매시가 그래도 다시 1위로 하고 이제 TC매시랑 COC, COC는 이번에 이제 또 새로나온거죠, 아마 이번 시즌에 또새로나왔을거예요 이게 저번시즌이 없었던, 근데 이번 COC 없는게, 아, 마가 아니고? 그래 확인된거지, 이번시즌에 새로나온건이 전에 없었으니까 당연한거지 어우, 왜이렇게 정신이 없지 강철몸이 없네요, 이번에는, 예량한 가마차기 만 있고, COC는 자 한번, 어차피 지금 가격대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1카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봤었을 때, 중골슈팅 8종류 더 높고, 골결, 슈파워 4종류 높은 거는 솔직히, 어, 차라리 골결이랑 중리슛 아, 근데 슈파워도 중요해. 어, 슈파워로, 막, 전에 제가 토트넘 팀 했었을 때, 토트리버 팀이서 토트리버 팀 했었을 때, 그, 시소코 선수가 슈파워가 한, 98, 9 7정도 됐었는데, 그때, 슛 때리니까 골퍼가 분명히 막았는데, 이거 손으로 쳐낼 법한데, 그걸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공을, 그냥, 탁 맞고 들어가버렸어 진짜 손맞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은 슈파워도 좀 중시하는 편인데 그래도 일단 슈파워 4도 좀 크긴 큰데 숙련도랑 그게 좀커버칠거예요 아마 어. 커버칠거고 일단 저거는 이거 좀더 높아질거고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시야 짧은 패스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어 근데 민벨 좀더 높고 그 다음에 몸싸움 솔직히 몸싸움이 마음에 든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는지 이랬을때도 었 몸싸움이 없어버리면은 좀 뭐랄까 그냥 만약에 센터백이 어 누가 있을까 센터백 말디니 말디니같은 선수가 만약에 말디니가 지면 몸싸움이 몇이냐 85? 90? 하여튼 그렇게 된다 했는데 만약에 메시가 몸싸움이 50구나 하면은 일단 앞에 가자말자 옆으로 그니까, 속력으로 제치지 않는 이상 은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쳐내려고 할 때, 그냥, 넘어질 거예요, 얘가 아마. 59면은. 넘어지고 그냥 공을 빼앗기던지, 그렇게할 거야. 근데, 85 정도면 일단은 몸싸움 어느 정도 버티면서 그냥, 뚫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침투 쪽으로 보나? 뭐, 공격 적으로 좀, 보나? 공격이 침투지. 여튼, 보나 트시죠? Tc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G열 자 Tc랑 G열로 봤었을 때 이거는 전에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었 그때 일단 특징을 먼저 보고 특징도 뭐감화차기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자 감화차기 지금 AI 안본다 했었으니까 감화차기만 있고 여기는 강철몸까지 강철몸 있는게 좋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아 크로스 크로스가 좀 윙으로 갔었을땐 중요하죠 어, 중요하고 민벨 견코 야 TC도 근데 확실히 좋아요 진짜 침착성 침착성도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능력치가 이래도 일단 체감했었을때는 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TC를 체감을 먼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TC 능력치도 봤었을때 이렇다 그래서 일단은 TC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체감도 일단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티시 사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막, 여기 단정 지울 순 없는데, 그래도 제가 써봤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죠. 근데, 약발 도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법도 한데 약발 같은 경우는, 애가 3이라서 좀, 막, 안 좋다,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4나 3이나, 사실 큰것 같지 않아요? 되게, 5 5면 모를까? 5 5인데 만약에 오른발, 그 선수가 만약 오른발 자리선수다. 근데도 일단 5 5가돼 있다. 근데, 왼발로 찼었을 때꼬이잘안 들어가더라. 이런 말을 솔직히 555인데, 막 그렇게 잘안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도 있겠죠. 있겠는데, 4나 3일 때 경우보다는 거의 없죠,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뭐, 약발이 4나 3이나, 솔직히 저는 그건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메시로 들면은 다 왼발로 그냥 ZD를 때린다든지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일단 약발 3은 도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TC가 지금 이제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토티, 18토티를 보게 된다면, 능력치쪽으로 크로스 빼고 앞살이죠어슬라임태클잘 안할거기 때문에 뭐 놔두고 특징 강철몸 이겼죠 급여쪽으로 봤었을때는 솔직히 18터티가 좋을수도 있는데 어... 근데 림벨을 봤었을때는 TC 그래도 만약에 어... 아니나 그냥 마냥은 아니다 그냥 제가 봤을때는 었 TC가 확실히 좋은거 같네요 제가 봤을때는 었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막 되게 뭐 써보니까 뭐 안좋다 아니면은 뭐이 선수가 더 좋던데 왜 TC라고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시지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때는 제가 한번 돈이 되면은 그 선수를 쓰고 또 이제 TC도 한번 써보고 다시 이렇게 써서 한번 제가 또 완전히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1위는 TC 메시로 하고 TC 사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 메시 분석 비교 영상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끝내고 만약에 메시 다음에 또 진짜 메시 시즌 또 나온다 만약에 20토티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다시 또 비교 영상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파시즌이랑 COC 시즌이 더 나왔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TC TC 메시가 제일 그래도 좋다. 지금 현재는 메시 다른 시즌들 중에서